택시 내가 진짜... 아유 택시그 돌같은거 집어먹지 마라 뭐게 자꾸 집어먹어? 뭐게 자꾸 집어먹어요? 뭐게 자꾸 집어먹어? 어? 아. 에구 진짜 <놀라> 안녕 공주는 이모 어깨를 좋아해 택시가돌 먹으면 안돼 식시일이야 어, 이리 와. 세식이 이리 와봐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음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지? 세식아. 세식이. 아 또? 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 이리 와봐, 이리 와봐, 이리 와 태식이, 이리 와, <웃음> 태식 이리 와. <웃음> <웃음> 자꾸 돌 주서 먹어서 안 되겠어. 자꾸 돌을 주서 먹어 우리 태식이가. 공주야. <웃음> 음 <응>, 이리 와. 오, <웃음> 무슨 핸드폰으로 왔어요? 는 엄마 옆에있 지？추워 <웃음> 이제 들어 가자.